아주 깔끔한 창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번주는 어 저번주에 이어서 뒷머리 상고형을 또 똑같이 자를건데 중요한건 이제 기존의 투블럭 뒤에 라인까지 한참 높게 자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고를 원하셔가지고 요 머리를 연결하는거 속에는 당연히 많이 파져있고요 이분도 어쨌든 상고를 원하니까 그 상고를 머리 자르는 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보세요 자주 보세요. 자주 보시면 언젠가는 아주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초보 미용사분들이 되겠죠? 자,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아주 생머리로 너무 강한 머리기 이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머리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상고 머리로 안 잘랐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납작해요. 기에가 이런 짱구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좀 살리려고 이렇게 투블럭으로 쳤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이 윗부분을 많이 쳐주면 되게 가볍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듯이 머리가 상고형이 나올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자, 그러면 머리 자를 때이 위에 부분을 저번 주에는 클리퍼로 쳤는데 이번 주는 가위로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물을 한번 싹짝 뿌려주세요. 많이 뿌리지 마시고 살짝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를 잘라주실 때 자 위에를 먼저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한번더 잘라 주시고요 그럴 때 각도는 전체적으로 빛인 90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 쪽에는 약간 80도로 70도 80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.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 더 70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다 90도 90도 올라가시고 잘라 주시고 밑에 거 약간 70도, 80도로 올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7, 80도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90도로 쭉 잘라주시고 그래서 위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질을 하셨을 때 층이 변화가 많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위에 머리를 걷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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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아니라 한 다음달 정도 머리 자르러 오시면 그때부터는 상고머리를 자를 수 있는 어떤 머리선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4mm 3mm 탭을 끼시고 바로 밑에 선을 살살살 살 치셔 가지고 위로 살살 치시는데 이 가이드라인 이 선, 이 선은 너무 많이 올라가시면 안되니까 이 부분 연결할때도 조심히 밑에 라인만 살살 쳐주시고 그 다음에 탭 빼주시고 그 다음에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쳐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고머리가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살짝 이렇게 툭툭툭툭 정리만 하시면 어 상고처럼 보이네요. 아주 깔끔한 상고가 나오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똑같이 4mm 탭을 끼시고 밑에 라인의 어떤 요 라인들을 살살살살 밑에 끝을 착착착착 쳐주시면 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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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상고형 머리가 나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또이 가이드 라인을 우리 이렇게 잡아주셔야죠 이렇게 지금 안 잡고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게 되면 이 잔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손님들이 매우 싫어하니까, 어, 우리 블랙형 구독자 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좀 하시,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이렇게 잘 해드리고 어 손님 하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밑에 라인은 꼭 정리를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. 요 밑에 라인이 되게 손님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밑에 라인도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정리를 해주시는 거를 하시면. 이렇게까지 자를 수 있다면 어쨌든 손님한테 돈을 받고 자를 수 있는 머리가 나오는 거죠 자, 아주 깔끔하게 상고형 머리가 나왔고요 밑에 이 위에 머리에 어, 밑에 머리 보시면 이 위쪽에 중간 부위가 이렇게 없어요 되게 짧죠 근데 이 부분까지도 감춰지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상고형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위쪽에 이 부분을 수술 치시게 되면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칠 거예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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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초보 미용사 화이팅! 블랙형 <웃음> 구독! <웃음> 구독!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 알림 설정 꾸 <웃음>